반갑습니다. 뉴타이랜드 암로론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또몇 개월 동안 영상을 못 올렸네요. 두 달. 와, 굉장히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 요즘 너무 바쁘게 보내기도 했고 최근에 몸도 좀안 좋아가지고 이래저래 뭐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음. 일단은 어 유니버셜 허브 제작 때문에 너무 바쁘게 보냈고요. 아뭐 하여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뭐 바쁘면 좋다고 는 하는데 <웃음> 이 돈을 벌면서 좀 바빠야 되는데 아 정말 바쁘기만 하고 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목소리> 유니버셜 허브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셔서 굉장히 재밌게 제작하고 있고요 어, 오늘은 새로운 제품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아, 이것저것 촬영해 놓은 건 많은데 편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유튜브도 빨리 찍어놓은 것도 빨리 올리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좀잡설이끼었습니다 어, 지금 음, 새로 보여드릴 거는 어, 제가 버튼박스를 몇 가지를 만든 게 있는데 오늘 보여드릴 거는 좀 음, 약간 거창한 버튼박스입니다 굉장히 크죠? <웃음> 네, 요렇게 생긴 음, 버튼박스입니다 제가 만드는 버튼박스가 타입 A, B, C, 이렇게, 요게 이제 타입 C입니다. 이렇게 A, B, C 세 가지가 있고요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큰 사이즈로 총 입력이 32개가 지원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푸시 버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개있고요 그 다음에 토글 위아래로 스위치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조이스틱 전후 좌우 그리고 엔코더 좌우 회전 이렇게 총 이제 3 2개 입력이 가능한 버튼박스입니다 어 당연히 이렇게 입력을 많이 지원하는 것 같은 경우는 콘솔은 지원 은 안되고요 음, 타입 나 타입 A 같은 경우는 이제 콘솔 지원도 가능한데 버튼 개수 제한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렇게 입력이 많은 거는 이제 PC 전용입니다. 이 제품의 이제 특징이라면 입력도 많지만 어, 지금 여기 아래 보시면 이렇게 오디오 단자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한쪽은 마이크고 한쪽은 이제 헤드셋을 지원하는 건데 어, 게임할 때 이제 요즘 음성 마이크로 이제 많이 하잖아요 마이크로 음성 채팅도 많이 하고 게이밍 헤드셋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이제 레이싱 오디오 라인을 굉장히 좀 길게 늘려가지고들 사용하셨습니까? 고를 필요 없이 그냥 버튼박스에 바로 꼽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오디오 선을 그냥 여기다가 연결해서 바이패스하는 게 아니라 USB 오디오 장치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USB 하나만 꽂고 그냥 바로 꽂으시면은 인식이 되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여분의 usb 포트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변장치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노이즈필터 달려있는 케이블로 사용을 했고요 사이즈가 있다 보니 까 무겁습니다 보시게 되면 은 전면은 리얼 카본으로 마감을 했고요 카본 시트지가 아니라 리얼 카본 패넬입니다 리얼 카본으로 다 마감을 했고 뭐 유니버셜 허브 같은 것도 그렇지만은 이런 스위치 같은 것들 다 커스텀 빌드 가능하고요.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뭐 버튼 종류나 색깔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노브 같은 것도 원하시는 스타일로 적용할 수 있고. 어이 레이아웃은 고정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이제 입력을 32개 내외로 하게 되면 어 원하시는 대로 다 구성을 맞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뭐 여기에 있는 이 조이 스틱을 빼버리고 여기에 뭐 엔진 스타트 버튼 커다란 거를 집어 넣는다던가 그러면은 이게 4개인데 엔진 스타트가 하나가 되니까 3개가 남겠죠 그러면 그 입력을 갖다가 토글 스위치를 몇 개를 더 단다던가 이런식으로 그런식으로 구성을 바꿔서 어 입맛대로 주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 같은 경우에 led 백라이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있는 이미지를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보내주시면은 커스터마이징으로 적용해가지고 어, 부착을 해서 어, 대보내고 있고요. 지금은 밝아가지고 밝기도 밝고 안에 적용된 스티커 자체가 바탕이 검은색이다 보니까는 뭐 LED가 들어와 있는지 안들어는지 구분이 안 되는데 어, 이제 연결하면은 그냥 LED가 바로 들어게되어 있고요. 자 이제 버튼 박스를 어, 설치를 하게 되면. 장치가 두 개가 잡힙니다. 여기 게임 컨트롤러에는 엔트랜드 비박스, 타입, C,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속성을 들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32개 입력 되기끔 되어 있고, 이렇게 제 누르게 되면은, 다, 이렇게 불 들어오죠? 앵커도 또들어오 되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 있습니다. 이렇게 3 2개입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USB 오디오 디바이스라는 게또 잡힙니다. 이 마이크 스피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안에 내장되어 있는 USB 이제 오디오 장치고요. 여기 이렇게 두 가지가 인식이 되고, 뭐 드라이버로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그냥 플레이어 플레이로 설치가 되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에 마이크나 헤드폰 같은 걸 연결해서 어, 바로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 박스의 3면으로 t o 이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 이제 4중 라인으로 t o 이 3면으로 다 적용되어 있어서 뭐 이제 이런 마운트나 뭐 모니터 암이라던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마운트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뭐 프로파일 거치대 사용하시면은 그냥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운트를 할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 그리고 이제, 에, 요거는 이제 별도로 판매를 하는 제품인데, 버트박스 같은 것들 이렇게 에, 거치를 할수 있는 프레임입니다. 아, 굉장히 이제 튼튼하게, 에,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거치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밑에서 볼트 4개로 고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판이 있고, 이제 각각의 힌지들을 좋아서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운트 같은 경우는 튼튼하게 뭔가를 배사 백0백 기준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고정을 할게 필요하다 그런 거를 위해서 특별히 설계를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버튼 박스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마운트 갖고는 이런 이제 토글 스위치 라던가 이런 것들을 움직일 때 힘이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마우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들립니다. 근데 지금 이 거치대 같은 경우는 밑에만 잘 고정을 해 놓으면 굉장히 흔들림 없이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제가 밑에 고정 을안 해놓고 손으로만 누르, 누른 상태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스탠드얼론 타입으로도 놔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이렇게 목 하나만 있는 식으로 돼 있는 마운트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힌지를꽉 조여 가지고 고정은 할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힘듭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제이 식으로 무거운 버튼 박스라든지 뭐 모니터라든지 뭐 여러가지 이제 거칠할 수가 있는데 어 규격은 배사 1 0 0백 사이즈 기준으로 고정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이제 이 마운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모니터 배사 마운트 같은 거 그런 거 사용해서도 버튼박스가 연결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절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어, 렌치볼트하고 너트를 양쪽에서 풀어주면은 위쪽에 이쪽에 위에 이 부분이 이제 힌지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프레임 이거를 양쪽으로 이런식으로 살짝 풀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움직이죠 지금 이제 무게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밑에 프레임이 슬라이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렇게 이제 높게 하고 싶다 그러면 가운데 부분 조여주고, 양쪽으로 이제 조여줍니다. 그리고, 뒤쪽에, 스패너하고, 엘렌치로 조여주고.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한쪽 힌지에서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중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마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중으로 힌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꺾아놨는데 스캔하고 힌치로 살짝 풀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각도 조절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죠 이런식에서 원하는 각도 맞춰서 조여주면 됩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앞쪽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그냥 여기 조금만 앞으로 하면 이렇게 그냥 놔두면 이렇게 앞으로 자빠지는데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게끔 세팅을 해도 아래쪽만 잘 고정을 해 두시면은 굉장히 튼튼하게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흔들림이 있는 마운트와는 굉장히 다르죠 지금 제가 완전히 다 조이지도 않고 그냥 손으로만 잡고 있는데도 이정도로 버팁니다 그리고 아래쪽 살짝 풀고 살짝 풀고 밑으로 슬라이딩 시키고 그러면은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한다던가 굉장히 자유롭게 조절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각도를 설정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볼트부터 조여주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조여주고 나머지 볼트들도 다 조여주면 그만큼 튼튼하게 마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운트에 관련된 거는 제가 또 따로 영상을 준비할 를 테니까요 이 버튼박스에다가 제가 달아놨습니다마는 어 굉장히 다양하게 이것저것 마운트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어 따로 영상 또 하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뉴타인랜드 버튼박스 타입 C 모델 소개를 해드렸고요 와 이렇게 놓던 거 굉장히 크네요 <웃음>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주문제작 방식이다 보니까 어 이제 관련 문의는 카페에서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 아래 이제 링크 더 보기라는 링크 카페 주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셔서 관련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 세부적인 사양이라던가 어 필요한 것들 궁금하신 것들 물어보시거나 하시면 제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제 이쯤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 많으신데 빨리 이 상태가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들 몸 건강하시고요 어, 저도 이제 최근에 좀 몸이 많이 아팠다 보니까 어, 몸이 일단 건강하고 봐야 된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몸조심 하시고요 코로나 안걸리기 조심하시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요 하루빨리 음, 코로나가 종식돼서 뭐 모임도 가지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가지 이제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은 네이버 카페 채팅이나 뭐 카카오톡 이라던가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등 이제 저에 관련된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는게 많이 있으니까 어, 다양한 루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대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